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h 오렌지 케노님의 생생이 도착했네요. 이런 거안 하셔도 되는데 뭐가 들어있을까? 엄마 이게 뭐야? 금수저잖아! 새해부터 금수저라니! 네. 대박날 것 같은 느낌! 알라딘 진이가 그려져 있는 금수저란다. 근데 왜 숟가락이 두 개일까? 이게 뭐야? 진이 금수저. 누가 준 건데? Orange carrot. 같이 쓰라는 거 아니겠지? 설마 내 생일인데? 이건 뭐 남아 쓸수 있는 수저야. 건드리지 마라 땡큐 a n k you so much, Orange carrot. 스타벅스 새벽 출근 중. 지금은 새벽 5시 반. 오. 새벽 눈이 내린다. 눈은 더눈 온다. 저희도 지겄네자리삼 치열한 새벽 지하철 웃찬내 자리 새벽부터 밝힌 수박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두새벽까지 일어나서 커피 타러 온 나의 모습 이렇게 지하에 있어 옷 갈아입는 가아가 아, 터진 곳이제사을함 노아 끝났다! 끝났다! 집에 가자!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내 조식! 내 음료!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집에서 잠깐 아, 생선을 뜯을 시간! 몰골이가 아, 말이야. 난 안경도 써야 <웃음> 자, 여러분! 나 약간 브이로고처럼 하고 싶은데? 그럼 사람을 부르면 안 돼. 아, 그래? 럭키박스 뜯는 것 같은 느낌인데? 헉! <웃음> 호텔? <오케이? 웃음> 뭐야? 어머 어머 머개 커! 아니 개 커! 와, 되게 많네, 뭐야. 아, 야, 나 아직 보지도 않았어. 아, 그럼 안모습 옆모습 못하잖아. 브이로그는. <웃음> 아, 어떻게 해야 돼? 브이로그는 혼자 보면서 좋아하는 거지. 아, 그래? 여기 안에다가 초콜릿 넣으면 옆구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뭘 이렇게 또 이렇게 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도아님 생일 축하합니다. 위시리스트에 있는 최한재규 물건을 드리고 싶었는데. 싶어서... 지금 어, 까지 나왔어. 우와, 달려이야 아니? 음... 응, 넌 반응이 왜 그래? 아니아이님 <웃음> 아니, 벌떡 일어나셔. 하고 너무 귀엽네? 아이고. 어, 붙여놔야 되겠다. 어, 그 족자봉에 걸면 되겠네. 족자 같은 줄 알고 네 탁상용 캘린더. 어, 이렇게 입구나 어, 안에 너무 귀엽다. 티코까지. 어, 이렇게 봐야지 또 이런 거 보겠지? 어, 야. 와! 감녀를또 보내주셨네. 어, 이거 당장 뜯어야지 또. 나 고시고 끝나면 미국부터 가고싶은데 돈이 없잖아오 <웃음> 야아 이거 어 씨, 미국 느낌 난다 나 지금 미국에 온 느낌이야 지금 <웃음> 이거 <이게> 뭐야? <우와>. <웃음> <웃음> 너무 귀여 이거는 저안 보여줄 수가 없어 요 여러분 이거 봐안 보여줄 수가 없어 펜더! 펜더!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방주의탄그 커플 한 쌍! 방주 친구들 역시 취향 저격! <웃음> 아리에냐파냐 이거 그거 아니야 설마? <웃음> 맞네 맞네 이게 무슨 일이야? 얼었어. <웃음> 아, 스노우볼이 <웃음> 진짜 스노우가 됐어. 애슐리에서 예전에 나왔던 스노우볼인데 진짜 스노우가 됐어요. 지금 녹아 야될것 같아. 어떻 <웃음> 이걸 딱 없는 걸또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면 if you can 하셨네 감사합니다 오렌지 캐럿님도 감사합니다 빈티지 오, 커튼 달기 언제 찍고 있어? 야 조심해 이렇게 하면은 커튼 찢어지면 응. 어떡하냐고 그래 조여줘. 어, 뭐 잡아 으악 어. 음. 몰라 찰지네 너가 똥을 묻 거야? 털릴 어. 어. 수도 있어 털릴 수도 어. 있다고? 또다 보면 도둘 수도 <웃음> 있지 아지 <웃음> 어, 예쁘다 얇지도 않고 껍지도 않고 약간 이, 이 정도 이렇게 비실 이렇게 가리키는 정도 이렇게 가려줄 정도. 펜트하우스 마지막 해날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요리를 시작한다. 척척하게 입힌다 자작한 기름에 지글지글 지져준다. 완성 환상. 대한민국 족발의 장인대 족장 김치찌개. 음, 두 김치전 주먹밥 아까 남은 계란으로 스크램블해서 주먹밥이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 21년 노아 스토리의 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추측들이 더 많이 많이 생겼을지 궁금하네요. 하나의 조디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잡다구리 키치키치 야이야 한 존. 이것도 여러분 제 컨텐츠를 보시고 구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케아에서 파는 이쪽은 크로크 보드 이쪽은 좌석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뱀비 티슈 가게에요 티슈 투상음의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 일단 여기 짠티비존 여기 약간 미녀와 야수의 존 같은 그런 느낌 팅 틴커벨 틴커벨 틴커벨 덤보스 여러분들 네 이벤트 진행했던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당근나라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이 아이들 미녀와 야슈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거를 탁키면 향수가 탁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영롱, 써 so 영롱. 근데 아까워서 못 쓰고 있어. 잠깐만 보여 드리는 거야. 하늘에 난는 덤보와 이렇게 알라딘도 이렇게 해 놨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판마트 존. 판마트 존이라고 이거게센서민 스트리트. 자, 이거 뒤에 또뭡니까 이렇게 있고 유닉 어아이거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토이 스토리 판마트 있습니다. 이렇게 버페? 봐봐봐 봐. 예? 램프도 이렇게 있고요 본필 램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얘는 한번 터져서 갖 깜짝 놀라가 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석들! 자석존! 자석존 캐비넷에 이렇게 자석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이제 푸 존이에요. 빨램푸램프 존! 빨간색에는 다 찰떡으로 제가 또 빨간색 캐비닛 위에 푸른넣었습니다이 센스. 제가 요즘에 너무 아끼는 요요 오로글로. 요 오로글로 푸 오로글로예요. 이렇게 50만 원짜리 더 비싼 또스피커로 이렇게 장식해 으로만 쓰고 있는 브로디 월드.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번 꾸며 봤어요. 그때 여러분. 조잡스럽나요? 네좀 조잡스럽죠? 네 그래도 그 조잡의 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좌석존과 이제 푸에 관한 그 엽서들 어, 미끼도 이렇게 하나 쳐박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브로디의 아이들 얘네는 내 아이들 이지만 얘는 브로디의 아이들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우두커니 서있습니다 얘네 보세요 여러분 Bell, Judy, s o n g o 백설공두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이렇게 알려진 감까지 갔다옴 뭐 아아팅커 틴커 틴커벨 그리마란 하고 그렇게 다들 있어요. 보시다가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 침대. 자고 일어나면 알죠 여러분. 누군 떨어져 있고 뭐발 밑에 있고 막뭐 난리 난리 치고 아침에 이렇게 정리 하는 해도 난리 난. 포스터랑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아이돌 존 원주 멤버 친구들 무료 주는 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브로시 월즈의 책상 볼 것도 없지만 판마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그냥, 그냥 막쳐아놨네 얘는 뭐 없네. 스노우볼 지가 아 스노우볼 이렇게 렉스. 저금통도 아껴요. 저금통. 브로네 메인이 제 책상 존 짠~~ 음. 팝콘톤, 놀이기구 팝콘통 이거 돌아가는 거 아시죠? 다 컨텐츠에서 나왔던 거!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물, 비눗방울 어 안켜지네 배터리가 다 돼서 이거는 우디라이즈, 퍼프 램프가 이렇게 인데 옆에는 는 u s b 로 이렇게 탁 하면 컴퓨터로 켜지면 켜집니다 푸가 옆에서 이렇게 날고 있고요. 꿀벌 푸가 이렇게 푸 달력도 있고요. 네 이렇게 M&M M&M 슬머신젤도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제 책상. 제가 작업하는 책상이에요. 자이제 앉아서 한번 해볼까. 작업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펜 쓰고 싶다 여기서 펜톡톡 툭. 어뭐 호랑이 연구가 여기 있는데. 유키 이렇게 있고 뭐 없어요 뭐 이렇게 애들 그냥 막 그냥 갖다 놨어 갖다 놓고 짠 아이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팟 케이스 인스타 사진을 올렸다 미키 치카 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스테커로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진 않고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탁 봉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느낌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노아스토리 집향! 이거 약간 풍선껌 나는 스프레이거든요? 러시 가셔서 한번 맡아보셔요 그리고 이거 우디 무드도 짠! 너무 예쁘죠? 불! 뒤에 뭐야? 피노키오 오르골 있어요 피노키오! 네, 거 꺼내볼까?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돌려주는 거 소영롱. So 과매서 또 언박싱 했었던 그이군주 편마트 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것도 이렇게 풀더라. 부 n 듬 짠. 오! 소영롱 so 하죠, 여러분. 옆에는 이제 알린이 초코볼을 가지고 있고요. 제스가또 뭔가 잡고 있고요. 이렇게 서 아, 맛있습니다 있고, 자. 이쪽은 약간 빈티지 샵 같은 느낌 그런 약간 소품샵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게 댄스에서 이렇게 포스터를 더덕더덕더덕 더덕, 더덕 붙여주고 약간 이렇게 박스 예쁜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놔줌으로써 이런 느낌을 놔줬어요 이것도 이렇게 튤립도 하나 이렇게 딱 놔줬더니 이런 느낌 완성 모니터 위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건비 아이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디가 이제 차트가 이렇게 오네 그리고 이제 우디랑 버즈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저쪽으로 저 팝콘통 타러 전보랑 음. 이거 빈님께서 주신 코꾸멍뒤따크소 어. 어른 두 마리 이상한 여름 앨리스 또팜마트 아이들 그리고 얘는 뭐 없어 얘는 그냥 소품 탁 소품샵 재질 너무 예쁘죠 명롱스 이거 다 이게 다 라고? 청소를 뒤집어지게 했는데 이렇게 단몇분만에 끝난다고? 다음주에는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저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인사시켜드리고 2021년에는 좀더 저의 생활과 저의 일상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할 거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예고편도, 안 보여 어머어머어머 시즌 2 아, 뭐, 뭐야? 이게 <목소리가> 족발 족발까지 시켜 갖고 먹었는데,